봐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동물을 관찰해보자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바로 펭귄! 영어로는 펭군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펭귄, 영어로는 펭군 나는 아주 추운 남극에서 살고 있는 새야 나는 귀여운 얼굴과 짧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 다들 만나서 반가워 펭귄은 추운 남극에서 사는구나 눈이 뒤덮여 있는 남극에서 춥지 않니 펭귄아? 내 몸에 털이 없어 보이지만 매끈해 보이는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깃털이 아주 촘촘하게 나 있어 이렇게 촘촘한 깃털과 두꺼운 지방층으로 우리는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단다 그리고 나는 사람처럼 두 발로 뒤뚱뒤뚱 걸어다녀 뒤뚱뒤뚱 지금 펭귄이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펭귄은 물고기나 감각류를 먹으면서 살아 물고기를 잡을 때는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사냥을 해 나는 육지에서도 걸어다닐 수 있고 바다에서도 수영을 할수 있어 나는 뒤뚱뒤뚱 펭귄, 영어로는 펭귄! 우와 펭귄들이 엄청나게 모여있어 펭귄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어서 많은 개체가 모여서 살아 펭귄은 알을 낳게 되면 암컷과 수컷이 돌아가며 알을 품고 사냥을 해 펭귄은 알을 돌아가면서 품는구나 펭귄이 정말 귀엽게 생겼다 펭귄들은 날개가 있는 새인데 왜 하늘을 날지 못할까? 나는 일반적인 조류와 골격이 다르게 생겼어 몸이 사람처럼 반듯하게 서있기 때문에 날개가 있다 해도 날 수가 없단다 대신 육지에서 빠르게 걸어다닐 수 있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지 펭귄은 사람처럼 걸어다니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우리는 물갈퀴처럼 생긴 발로 헤엄을 아주 잘쳐 바다 깊이 잠수까지 할수 있어서 물고기 사냥을 아주 잘 하지 우리 몸에 촘촘하게 나있는 깃털들은 방수 역할을 해줘서 수영을 해도 체온이 유지된단다 나는 쥐뚱쥐뚱 펭귄 영어로는 펭귄 펭귄 안녕 다들 안녕 Mm-hmm. <laughs> 오늘은 펭귄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네 어린이 친구들 다들 안녕 오늘은 펭귄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펭귄은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귀여웠어. 펭귄은 영어로 펭귄, 알파벳 P로 시작하지. 다음에도 멋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 모두들, 모두들 안녕. 안녕! 구독 버튼 꾹 눌러줘!